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 한번 찍어 볼 텐데요. 그 그랑사가의 연극의 왕이라는 광고 기억하십니까? 조회수 천만 나온 광고 영상이었는데 요번에 광고도 하나 겁나 좀센거을 나왔다던데 하정우님 나오는 같이 한번 보시죠. 이곳은 게임 광고 촬영 현장. 완성까지 3일 남은 일정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제작진. 오늘은 메인 모델 하정우 씨의 촬영 날이다. 하정우님 오셨습니다. 네. 아, 네. 감독님, 네. 네. 같이 촬영하니까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직 채팅 중이니까 준비하고 오시면 저희가 잘설명 드릴게요. 네. 네. 제가 현장에 도착한 하정우 씨. 네. 혼나오셨어요 네. 하정우 씨, 여기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실에서 준비까지 오. 마치고 나면 이제 촬영 시작이다. 아, 아, 이번 광고 진짜 신경 많이 썼거든요. 어주년을 맞이해서 한층 더 풍성해진 그랑사가를 풀 시즈로 선보일 예정이고 여기에 저희 메인 모델인 하정우 씨가 합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쪽 를헬로 CC를... 제임스. 작업은 잘 끝내셨어요? She was wondering if everything w e n alright. 하시면서 문제는 또 없으셨는지. i f there were any problems? p e r 문제 없어요. 할리우드에서 CG 효과로 유명하다는 제임스 씨도 지금 막 현장에 도착했다. 바쁜 와중에도 좋은 아, 결과물 위해 어젯밤도 꼬박 샜단다. I've heard this video has to visualize the game Grand Sagas spectacular scenes with g r e 괜찮게 잘 나왔는데요. 어. 아, 예전보다. Mm -hmm. mm -hmm. 음, 너무 잘 나왔어요, 제임스 씨. She loves it. 그럼 이제 여기서 하정 우 씨는 어디 에 합성되는 걸까요? was wondering where the main actor will be planted here. 아무래도 제임스 씨가 깜빡한 모양이다. 뭐야? 야, 잠깐만. 여또 그런 그런 쪽이네 광고가 가만히 있어봐. 촬영 준비를 완료했단다. 배우야 저분 저거 저분저 CG 하신 배우세요? 응? 아하. 있지. 그걸 깜빡해! 감독님 살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죠. 제임스도 사람인데 여기좀 누가 좀 말려주세요! 어떻게?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아 이거 좀 직접적인데 이거. 하정우와 함께는 그랑사가 진행 과정에 아,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하정우 씨의 컨디션은 그 어느 때보다 하정우 최상이다. 하정우 게임 광고 모델로 배우가 참여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죠. 광고 카피에도제 이름이 걸려있더라고요. 아, 나 진짜. <웃음> 선생님, 카리스마 겁나 있어. 이상해. 그냥 말하는데로. 그랑사가. 화정호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컷! 오케이. 전화위복이란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걸까 감독과 제임스씨의 호흡이 심상치 않다 제임스씨 해결책을 내놨다 내줄 <웃음>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웃음> 이럴 줄 알았다. 아 이런 쪽. 그랑사과그랑사과 그랑사가, 서정우와그랑사는 그랑사가, 그랑, 사과. 그랑, 사과. 서정우와 함께하는 그랑 사과. 새끼 그 다같이 그랑사는 그랑사가, 그랑사가, 그랑사가, 그랑 그랑사가, <사과>. 그랑사가, 그랑사과 <웃음> 그리고 하정우 씨는 지금 혼란스럽다. <웃음> 아니 광고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네. <웃음> 결과물이 나오, 나오겠지 이러다가. 다시 모니터 앞에 모인 제작진. 뭔가 해결 방법이 생긴 모양이다. 하정우 씨가 빠졌다. 난 너무 좋은데. 하정우 씨가 <웃음> 빠지니 다시 높아진 완성도. <웃음> 아니, 이게 광고가. 최종 결과물 뭐 나오긴 합니까? 힘내세요. 아직 나레이션 남았으니까. 저희 이번에 광고 진짜 잘 나올 거예요. 저기요 여기 티슈 좀 갖다 주세요 아니 한정우님 지금 이거 알고 하신 거야 울려요. 지금 이걸 알고 섭외를 하, 하, 하신 거야 오세요. 이거 자체를 지금 울잖아요 아니, 이거는 뭔데 한참을 울고 온하정우씨 음. 마음이 좀 풀렸는지 감독에게 용기를 내본다 감독님 감독님 아 그래도 제가 메인모델인데 이좀 나와야되지않을까요? <웃음> 아니 저장은 저런.. 저런.. 사실 저도 아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지. 음. 팀장님의 서포트 음. 제임스? 아까 버전으로 음. 음. 근데 음. 아까 버전이란다 응 음. 어. 음. 음. 그래도 하정우씨 음.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음. 아니 하정우가 어쩌다가 어? 하정우가 어쩌다가 이뭐걸이거 이거 그랑사가. <웃음> 그랑사가. 그랑사가. 그랑사가. 그랑사가. 화정호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이제. 나레이션 녹음이 남았다. 게나자 예. 끊고 게요이안 되죠. 게임 잖아요 게임 전문 성우 시영준 씨가 많이 불만스러 모양이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아, 게임 나레이션 이런 식으로 가면안 돼요. 아니, 게임 컨셉이란 게 있는데 정석대로 가려면 발성부터 바꿔야 돼요. 하정우씨 이거 그런 느낌 아니에요? 더 강하게 어? 흉상을 좀더 쓰세요. 하정우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떠누더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 이 목소리다. 그죠? 그랑사가 그 광고 메인 하정우 학교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다시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다시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다시!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오. 그랑사가 그랑사가 그랑사가 힘좀 주고 소리를 끌어올려.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기로! 여여기로 아이거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정우 씨. 제가 이펙트 걸어 드릴게요. 한영우 외 2. 음향 감독이 실력 발휘를 했다. 어. 아,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목소리> 어, 확 다르잖아. 이거 어때요? 괜죠 진짜 어때요? 저거 괜찮으세요? 이펙트 있고 좋은데요. 음. 어, 좋은데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그랑사가! 그랑사가! 그랑사가!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d Saga, Grand Saga, Grand 가 a g a g r a 지금 얘기해 주시면 어떡해요 나배우야 이분들 왜 연결 잘해 리펙트 걸어드릴게요 <웃음> 하지만 괜찮다 오늘의 에이스 음향 감독이 다시 나섰다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이게 뭐야 <웃음> 이걸로 픽사할게요 네. 음. 해결됐다, 해결됐다. <웃음> 최종 완성이라는데 진짜 설마 진, 진짜 이걸로 광고 돌리십니까? 한층 더 풍성해졌다 그랑사가 작진했네. 하정우와 함께 어. 그랑사가 놓치지 마라 r 주년 대규모 업데이트 지금 그 축제 속으로 사전 등록 시 1만 다이아 보상이 와르르 하정우도 n 려간다 그랑사가 그랑사가 그랑사가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웃음> 자, 잠깐만 봐 이거 그건 같은데? 맞네. 돌고래 계단이네. 어쩐지 내일줄 알았다. 그제로 이걸로 광고가 나왔나요? 나왔나요? 자, 잠깐 봅시다. 어, 결과물입니다. 한 놓치지 마라. 1주년 대규모 업데이트. 지금 그 축제 속으로 하정우도 달려가는 그랑로드 페스타. 그랑사가. 그랑사가.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그랑사가 1주년. 야. 지금 사전 등록 중. <웃음> 야 이게 시즈 할리우드 급이네. 할리우드에서 작업하신 분이라면서 아까 제임스. 어? 처음에 표정, 심상치 않더라. 배우지, 그분? 와, CG가 뭐, 거의 뭐, 최첨단 기술인데, 막, 하정은 막, 100명이 뛰어오는. 잘 봤구요. <웃음> <웃음> <웃음> 어쨌든 그 1주년 어이번 제가 또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정리해서 또 찾아뵙겠지만 오늘 꼭 한번 봐야 되는 거는 사전 등록하신 모든 기사단 장님께 만다이야. 요거는 우리 바로 챙기고 갑시다. 사전 등록을 바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공식 포럼에 들어오면 공지에 있고요. 요거 있네. 자, 이거 누르면 자, 그럼 사전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인증야 하면 바로 사전 등록 되겠죠. 당연히 게임 하고 있는 분들도 사전 등록이 또 됩니다. 이제 어떤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 그 업데이트를 다시 다운받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등록이라서 게임 하시는 분들도 되고요 그래서 만다이아 만다이아는 이건 역대급이거든 그래서 꼭 다들 하시면 좋겠고 자, 1주년 소식들 그런 것들도 또 정리해서 구스의 구랑사가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굿 바이